여기까지 간단하게 지금 장치의 여러가지 종류들을 그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이 장치들은 다 아랫턱을 전방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내밀어야 될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, 그 의학서적에 보면 그 전방 이동량의 전방이동량의 60% 정도가 좋다 평균 그렇게 나오는데 어, 실질적으로 해보면 60%를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어딜까요? 내가 낼수 있는 최대 의 마이너스 40 이라고 이제 음. 나와 있어요 근데 턱을 내밀어보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mm 어떤 사람은 8mm 어떤 사람은 12mm 어떤 사람은 15mm 이 내밀 수 있는 양이 어, 평소에 턱을 이렇게 내밀을, 내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해보세요 하면 잘 못해요 이게 그냥 이 정도 하고 이 정도? 그래서 60%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모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60% 그런 개념은 아니고 또 어떤 책에 보면 6mm에서 7mm를 내밀어라 그것도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.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물론 있죠. 그렇지만 그것도 다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아래 턱을 내미는 위치에 따라서 나의 근력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 있어요. 그거를 찾아서 그 위치에 세팅을 하고, 그 다음 차순으로 이제 이 조절기를 이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위치를 잡아가는 과정. 그게 이 구강 사교평 기도 확장 기치료의 핵심이죠.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요록 평상시 요렇게 해서 숨 쉬는데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자려고 이렇게 누기만 하면 중력에 서 이것 쭉 들어가면서 기도를 좁게 만들고 또 깊은 잠에 들어가면 근육이 쭉 처지면서 기도를 막고 아예 막고 그러다가 또 낮은 장으로 가면 또 살짝 떨어지고 그래서 코 골다가 숨안 쉬다가 코 골다가 또 괜찮다가 코 골다가 숨안 쉬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죠. 그래서 이 숨이 안 쉬어지는 코 골이만 해도 그래도 잠은 자요. 근데 무흡이 또는 저흡이 나타날 때마다 잠이 깨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합격하게 떨어지고 우리 몸은 심각한 데미지를 있는 게 매일매일 쌓인다는 것이 더큰 문제죠. 그래서, 어, 핵심은 수술이나 양압기나 바이오가드나 다 시도를 유지해준다는 거죠.